근데 이 검정 민크를 지금 작업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냥 다 맞아요 품이 좀 약간 크고요 품이 한 2cm씩 2 c m 접으면 4cm가 되죠 4cm 고허리선은좀 넣을 거예요 허리선은 한 4cm 정도 8cm 허리선은 그리고 여기는 한 6cm 정도 힙선은 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와이어를 안 넣어도 되는데 와이어를 넣어달라 그래서 그래서 넣을 겁니다. 이렇게도 이렇게 할수 있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뒤품도 맞고요. 앞품도 맞고 현기서만좀 잡아주고요. 팔통이 너무 크다고요. 제가 사진을 봤더니 여기 보니까 팔통이 좀 크기는 커요. 여기는 5인치 반을 줄일 거고요. 전체적으로 뜯어가지고 여기서 곡자를 대가지고 이렇게 쳐줄 거예요. 이렇게 해놨거든요, 그래서 지거팔 기장도 그렇게 갈 거고 어깨도 그대로 갈 거고 앞 품도 그대로 갈 거고 뒤 품도 그대로 갈 거고. 이 앞쪽에서, 배달해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놓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와이어 넣어주고. 그럼 별로 뭐할 일은 없죠. 천천히 기장도 그대로 갈 거니까.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기다가 이제 와이어만 하나 넣으면 돼요.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. 아,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사갖고만, 와이어가. 오래돼서 사가스, 사가스. 줄려면은 일단은 뜯어야 되겠죠. 통도, 소매통도 이 정도 줄인다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. 지금 상동은 2cm 정도. 그래서 여기는 1cm 정도. 여기도 허리선도 1.5cm 정도. 대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산, 이동산? 여기 1cm 정도 주면 되죠 여기서 일직선으로 나가도 될것같은데 계단히 앞서 움직이지 말고요.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,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? 내가 봤을 땐 그럴 필요가 없는데. 이렇게 가도, 이 것만 쳐 내도 2 인치, 딱쳐낸 거지 치 인치, 여긴 아닙니다 9 인치, 10 인치, 10인 분리적이니까 잘랐다가 나중에 집어넣겠습니다. 이 정도 되면 가운데쯤 되겠죠. 일단 잘라놨어 이제 박기 전에 와이어 먼저 박아주고 와이어를 박으라고 뜯어야 되겠네이 와이어가 있잖아요 사가서 그래 위치가 어디쯤에 달려있는가 를 봐야 되겠죠 표시를 해 놓고 다녀 돼. 반대편도 해줬거든요. 힘을 어제 꺼져갔는데. 다 집어, 똑같이 집어 넣어야죠. 다 박았으면 빼야죠, 이거. 그냥 다으면딱 내야 돼. 네, 이습니다 오락을 시 그대로 그래도 떠주겠습니다. 아이쿠가 어떻게 되요? 이거 안에서 땡기면 안 되거든요 해체적으로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깨는 줄일 거 아닌데 니아는 줄일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